검찰이 임관역 안산 지천공장을 단장으로 한교육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특단은 환영하는 바입니다. 그고 가족분들께서도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직인자에 대한 결정 수사와 처벌을 기대한다는 마음을 가르쳐 습니다 그런데 특별수사단의 단장이 별 적절한 인물인가에 대해서 국민분들께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계십니다. 시민단체에서도 정민의인권 부실수사 주임검사를 단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잘 되어 있는 중에 우점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아마 검찰도 이러한 국민분들의 우려와 걱정을 잘 알고 있을 리라고 생각합니다. 이러한 오해와 우려 표시시키기 위해서라도 특별수사단은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라는 각오로 철저히 진단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해야 할것 입니다. 그 당도 어떻게 제대로 수사를하 는지 계속적 으로 지켜 보 도록 하겠 습니다.